다시 시어 Ready on. go 1, 2, 3, g 하늘에 불하면 나는 편차장은 아이라에서 눈물보다 꿈이 커 나는 빛난 너의 돌이야 어디 힘을 향해 달려가 내가 숨을 채서 목도 위까지 너를 위해 준비한 물소를 전하고 싶은 이들 그 어떤 쉬운 지름길보다 믿는 편대로 얼쏨 훌쏨한 나만의 길을 갈 거야 그 어떤 혹도 나를 달릴 순없다 절대로 멈추지는 않아 개처라 노래를 부르고 싶어 무조건 며칠 때까지 마음속의 종소리를 너에게 전원 속에 내게 매소를 줄게 내일의 꿈을 저 I am star 신자 ready the go